분양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론의 증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졌다며 본 사업지는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 및 계약금 1500만원 정액제를 제공해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몰리는 분위기다라고 덧붙였다. 대구 두류 스타 힐스는 우수한 입지의 위치에 호평을 받고 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2호선 두리역이 위치해 초역세권 조건을 만족한다. 두리역이 대구 순환선 구축 사업인 경전철 순환 노선에 포함돼 있어 향후 교통 편의는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올해 3월에는 단지 가까이 서대구역도 개통됐다. 단지 바로 앞에는 11개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도 위치해 있다. 성서IC가 인접해 인근 도로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각종 인프라가 왕비된 내당동 1원의 단지가 계획된 만큼 편리한 생활도 기대된다. 근거리에 홈플러스, 두류공원, 이월드, 서남시장,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비롯해 대구광역시청신청사 등 관공서가 인접한 대형상권을 자리해 원스톡 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두류 내거리, 초품아파트로도 인기다. 단지 바로 옆에 두류초가 있어 자녀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가 계획된 대구광역시가 철도 및 공항 인프라 계획에 자리해 경북 일원의 교통특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교통호재로 대구광역시의 미래 전망이 밝은 가운데 대구 두류스타힐스는 이들 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지로 꼽히며 더욱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다양한 교통호재 가운데 관심이 특히 집중된 사업은 대구경북선이다. 대구 경북선은 서대구에서 신공항과 의성을 연결하는 61.3km 길이의 노선이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경부선과 중앙선이 서로 연결돼 통합신공항까지 30분 대에 연결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8월에 광역철도산도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이어 같은 해 11월에 사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광주대구선도 지난해 말에 사전타당성 조사에 돌입했다. 이 노선의 시 종착역이 서대구역으로 상당한 수혜가 기대된다. 매머드급 규모로 활발히 진행 중인 신공항 사업도 기대감이 높은 사업이다.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조찬 특강에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경상북도 이달이 경제부지사 등을 만나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구 두류스타힐스는. 단지 자체의 우수한 상품성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단지는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원의 지하 4층, 지상 49층 아파트 6개 동과 지하 4층, 지상 36층, 오피스텔 1개 동등총 7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84 제곱미터 아파트 201세대를 공급하며 84-218세대, 84-64세대, 84-C19세대 등 최근 수요자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은 84제곱미터를 다채로운 타입으로 선보여 높은 주거 만족도가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주변 아파트와의 차별화를 위해 대군에 보기 어려운 OBAY 판성형 구조를 A, C 타입에 적용했고 타입은 탁 트인 조망을 확보해 주거 공간이 상당히 쾌적하다라며 모든 타입의 펜트리 공간을 제공하며 84A, 84B 타입의 알파룸을 설치해 동일한 면적을 보다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경쟁력을 더한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상품성과 탁월한 입지를 합리적 조건에 누릴 수 있는 대구 두류스타 힐스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해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